안녕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성전환 풍자 와하고 지플러스 해제차 선물나 골 보기 싫어해 트랜스젠더 유튜버 풍자가 활동으로 번 수익으로 효도했다고 밝혔다. 지난 3일 방송된 IHKO 돈줄 내러 왔습니다. 이에 출연한 풍자는 통큰플렉스를 언급했다. 이날 풍자는 스케줄이 많은 만큼 버리도 많을 텐데 어디에 쓰냐는 질문에 돈쓸 시간이 없다 고 답해 놀라움을 안겼다. 풍자는 돈쓸 시간이 없어서 아빠한테 집과 외제차를 선물했다 고 밝혔다. 제이스는통이 너무 크다 고 감탄했다. 풍자는 너무 조형하시더라면서도 그런데 제 방송은 안 보신다. 되게 꼴 보기 싫어하시고 제가 도대체 왜 저러나 하신다 고 폭로해 웃음을 안겼다. 풍자는 지난 7월 채널A 오윤형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가족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상처를 고백했던 바. 특히나 아버지에게 세 번의 커밍아웃을 하며 생긴 상처를 언급했다. 풍자는 첫 번째는 본의 아니게 알게 됐다.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됐는데 아빠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. 두 번째 커밍아웃을 했을 때는 아빠가 너무 많이 우셨다.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부재로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셨다고 말했다. 이어 풍자는 세 번째 때는 갈을 두고 대치를 했다. 수술 후이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저한테 나는 죽어도 너를 이해 못한다. 내가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하든 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. 오늘 이야기 끝에 내가 여자로 살겠다고 한다면 이 갈로 나를 지르고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고백했다. 6시간 몇 시간 동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풍자 그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해를 절대 못하시더라 아빠가 담배 한대 태우러 가셨을 때 집에서 도망 나왔다. 그 이후로 가족과 10년간 연락이 끊겼다몇 그때 나이가 19살, 20살이었다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 풍자는 어느 날 뜬금없이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. 갑자기 우실더라. 아빠가 된장찌개에 밥 해줄 테니까 집으로 와딱 한마디 하시더라며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. 방송에 나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어머니, 칼을 들고 대치했던 아버지 이야기 등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며 대중과 조금 더 가까워졌던 품자. 아버지와 아들이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웃음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감사한 그의 행보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?